안녕하세요 한효진입니다 어, 오늘은 천사소녀네티 코스튬을 입고 왔어요 가발은 그냥 제 머리로 했는데 오늘 가져온 건 어, 천사소녀네티 클루 합작 세인트코롱 후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 클루에서 제 인스타를 보고 연락이 왔어요 제 코스튬이랑 이 천사소녀네티 요술봉 두개를 대여하고 싶다라는 연락이 와 가지고 대여를 해 드렸고 제 의상은 클루에서 판매 방송하기 전에 판매 방송을 알리는 그 홍보 사진을 찍기 위한 의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공식 그리퍼 히도 님께서 이 의상을 입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상 사진은 클루 공식 오피셜 인스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쉽게도 제 후기에는 그분 초상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진을 이 동영상에는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의상을 빌려드리고 협찬드린 보상? 보상으로 클로에서 이제 제품을 보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세인트코롱을 신청을 했어요 세인트코롱을 보내주셔서 그 후기를 조금 동영상으로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처음에 초대장 이벤트가 있었어요. 인스타에서. 근데 저는 아쉽게도 초대장을 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다행히, 소장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네티가 항상, 그, 일하러 가기 전에 이 초대장을 보내잖아요. 예고장이죠. 예고장. 그래서 수령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쇼핑백에다가, 어, 목걸이는 넣어서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세인트코롱 받침대라 하죠 이렇게 상자에 넣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상자도 예쁘지 않나요? 저 지금 이거 오픈하고 찍으려고 놔뒀던 건데 이거 상자도 너무 예뻐가지고 저 이거 상자로 그냥 보관하려고 그래요 다른 제품도 되게 예쁜 게 많았어요 목걸이, 뭐 반지, 뭐 귀걸이는 제가 귀를 안 뚫어서 그런데, 아, 유독 이게 눈이 갔던 게, 그, 원작에 너무 충실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꼭 받고 싶었는데, 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쇼핑백 안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짜자잔. 짜자잔. 이게 이번 공식, 클루엔 천사소년의 티 케이스죠. 열어보면. 짜잔! 아이고, 조금 빠지긴 했는데 이렇게 들어있어요. 열어보면 태그가 이렇게 있고요. 보이시나요? 아무튼 태그가 이렇게 있고, 목걸이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잡히나요? 상자도 한번 열어볼게요. 상자? 아, 테이, 테이핑 까기도 너무 아까워요, 지금. 깔땐 과감하게! 안 돼! 벌써 벗겨졌어! 안 돼! 안 돼! 이, 망했죠? 안타깝습니다. 울었어요. 응, 어쩔 수 없어. 자,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빠바바밤. 빠바바밤. 이렇게 뽑으면 되나요, 이거? 짜자자잔. 짠짠. 아, 이거 아까워서 못, 못 열겠어요. 어떡하지?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자잔. 이 영롱한 이 모습을 보라. 세상에.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 그립 방송에서 보니까 여기도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아, 아니다. 이거는 곰절미님 방송에서 봤어요. 이렇게 열리는 거. 여기 안에다가도 뭔가 넣어서 보관을 할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은제품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묵직해요. 아요 아래다가 요 아래다가 받침을 하는 건가 봐요. 요, 요 요런 게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받침에다가 요렇게 착장을 시키겠습니다. 네, 착장 시켰고요. 아, 목걸이를 일단 착장해서 올려 볼게요. 지금 뭐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진짜 너무 예뻐. 저는 이게 안 눕기를 원했는데 안 눕지는 않나봐요 이게 고정이 좀잘 안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해본 결과 저는 이게 딱 서지는 않아요 서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눕는 정도? 눕는 정도로만 지금 세팅이 되거든요 저는 아예 딱 이거를 세우고 싶었었는데 일단 그 정도까지는 안된다는 거 이, 어찌 했든, 아, 정말 영롱합니다, 여러분. 하, 이거, 신청하기 너무 잘했어요. 의상과 묘술봉과 세인트 코론까지 삼형제 어떠신가요? 가발까지 썼으면 더 좀, 천사소년 네티 느낌이 났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집에서 할 때는 가발 쓰는 거는 조금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메이크업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저 이, 제가 이거 세인트코롱 신청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천사소년 네티 코스튬을 교복을 만약에 하게 되면 촬영 소품으로 쓰기 진짜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씨 넘어갔어. 그래서 이거를 좀 신청했던 것도 있어요. 너무 원작 충실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크기도 그렇고요. 아, 무게감도 무게감이고 가침 때까지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목걸이를 한번 또 해보, 해봐야겠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딱 걸리는데 아, 정말 예쁘죠? 영롱해요 반짝반짝 이게 뒷면에도 보시면 약간 이렇게 글씨 새겨져 있어요 지난번에 히도님이 그립에서 보여주셨었는데 아, 이거 정말 예쁘네요. 네티 팬분들이셨으면은 다른 액세서리도 진짜 예뻐요. 그 이번에 14K 나 10K, 14K 나온 것도 정말 예쁘고 은제품도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데일리로 하시기 되게 좋던데 정말 그 어렸을 때그 천사소녀 네티에 빠지셨던 분들이라면 이거 세인트 코롱은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뻐요. 이 무게감이 상당히 상당해요 이게 일반 목걸이보다 팬던트 했다는 느낌이 딱 와요 되게 묵직하고 크기도 이 정도면 되게 커요 지금 제 엄지손가락 두 마디 정도 크기잖아요 그래서 크기도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세트코롱 받침대까지 같이 있다는 점 이점 꼭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그 고전왕구 모으시는 분들은 아실테지만 천사소녀 네티 이게 지금 다시 제작이 되지 않잖아요 왕구 쪽에서는 그래서 이번 기회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클루에서도 이거를 계속 제작하실지 안하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서도 같이 왔어요 이렇게 지퍼백에 넣어주셨는데요 교복 모습, 댄신모습 교복, 편지. 이렇게 해서 스윈트코롱 후기를 남겨봤습니다 예쁘게 입고, 입어서 고입 사진 찍어주신 희도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옷이 이 천사소녀 네티 공식 콜라보와 함께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 클루 그 홍보 팀장님 담당하시는 분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천사소녀 네티 를 좋아하셔 가지고 클로에서이 콜라보를 해서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게끔 뽐뿌 넣어주신 응원해주신 고전왕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암튼 이렇게 해서 오늘 후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음 좋은거 좋은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